저는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결국은 아니,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일반적인 얘기를 물은 겁니다. 일반적인 얘기지만 제 말씀으로 일반적인 말을 말씀드린... 거부할 수도 있고 비번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번 해제를 거부할 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? 본인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? 아닙니다. 의원님도 지금 보면 일반 론을 말씀하시면 절대 자, 비난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. 수사받는 당사자가...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 국가 중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,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.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하신 답변인데 네. 불공정한 검찰 수사나 비번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겁니까? 조. 저... 진운이잘못되었습니다 제가, 제가 받은 요구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요. 거기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죠. 그, 저는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여,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어, 사과해야 대방이. 된다고 니다